도스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와 세계 최고 노래방 앱 매직싱의 만남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매직싱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두달 무료 쿠폰 증정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를 구매하시게 를 되면 보시는 것 같이 택배 박스로 도착을 하시게 되고요. 이 부분을 열어 보시게 되면 제품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쇄물과 함께 두달 매직싱 쿠폰이 포함돼서 도착하시게 됩니다.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이 부분의 뒷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은박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손톱이나 자동차 키 같은 걸로 열지 마시고요. 뒷부분을 동전으로 벗기셔서 나오는 16짜리 숫자를 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매직싱 노래방 어플을 설치 후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등록일로부터 두 달간 무료로, 어, 곡수에 상관없이 어떠한 곡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매직싱 설치 방법부터 사용하는 방법, 또는 음성검색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등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달 후에 어 제품에 대한 어 쿠폰 구매는 어플 안에서 보신것 같이 어 1년 이용권 결제를 할수 있는 창을 선택해서 결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조하시거나 매직싱 co.kr 또는 매직싱 XYZ 쪽으로 들어오셔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쿠폰은 사용하시고 나서 뭐 버리지 마시고요. 저희 제품 라인업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가방 안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직싱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싱 어플 설치하는 방법과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구매하신 핸드폰 어,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 라는 곳을 찾으십시오 애플 어, 아이폰에서는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앱스토어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바탕 화면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앱스 라든가 뭐 네모난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그 안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가지 본인의 핸드폰에 설치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플레이스토어를 선택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를 선택하시고요요 위에 검색하는 곳에 검색하는 곳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준비를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자판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 네. Magic Sing이라고 검색하신 메뉴에 Magic Sing 모두를 위한 노래방이 나옵니다. 요걸 선택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설치를 눌러 주십시오. 설치를 누르시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 눌러 주시고요. 설치되는 시간은 기종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고 계신 와이파이 어, 속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반주 프로그램 그 그러니까 노래방 하기 위한 반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이고요 모든 데이터는 저장되는 것이 아닌 회사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뭐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온라인 어, 이런 노래방 프로그램들이 한국당 3메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용량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어, 매직신 같은 경우에 한 곡당 20에서 30킬로바이트 정도로 어, 즉 어, 100곡 노래를 해야 어, 3메가 정도 MP3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달 내내 사용하셔도 어, 데이터 비용이 없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어, 설치가 다 되고 열기라는 게 나오게 되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설치 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처음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탕화면에 아싸 노래방이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또는, 어,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으실 경우에는 다른 페이지에 있고요. 거기에도 안 보이실 경우에 다시 앱스를 들어가시면 최근에 설치된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꾹 하고 눌러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끌어다 놓는 과정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개가 됐네요.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네. 자, 아싸 노래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 노래방 프로그램인 이 매지싱 같은 경우에, 어,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또는 아이들이나 누구나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한가위 이벤트라든가 각종 이벤트 나오는 건 앞에 체크를 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주일간은요. 예, 닫고요. 이벤트니까. 네. 자게 기본적으로 어, 설치된 화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기준으로 어, 5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 것은 지금 기간 만료라고 뜨네요. 저는 매지싱데모.gmail.com 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본인의 이메일을 기반으로 해서 어, 유료로 전환을 하셔서 1년 사용권을 구매하신다든지 뭐 1년간 무료 이용권을 등록해서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2개월간 사용하는 쿠폰을 사용하신다든지 이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교차시키게 됐을 때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실 경우에는 추후에 어, 더 이상 남아있는 유, 무료 기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이 내용을, 어,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드린, 어, 메모지나 또는, 어, 저희 미라클 M70, M90 등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쿠폰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용권 구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용권 등록된 것이 끝났기 때문에 30초 제한 연주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일주일권 1개월권, 3개월권, 1년권 또 악보하고 같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이렇게 가격 단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드리는 두달 쿠폰은 1개월과 3개월 사이니까 대략 한 15,000원 상당의 어 무료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어 미라클 아, 블루투스 마이크와 함께 사용하시는 이매직싱 쿠폰은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쿠폰을 저희가 드리는 것은 이용권 등록이라는 데서 하시면 되고요. 이용권 등록. 그런데 어, 이용권 등록도 안드로이드, 기드, 안드로이드 기반은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되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닌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약 16자리의 쿠폰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쿠폰번호는 모든 기기에 등록을 한번 했을 때한번한 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자, 여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영어로 바꿔서 제 거는 3... 자 이렇게 쿠폰번호를 다 입력해 주시고 화면을 한번 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 기간 만료, 만료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뭔가 잘못 났나 보네요. ED? 응? 아 이게 F네요. E가 아니라 여게 실수가 됐네요. 안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등록, 예, 등록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네, 유효 기간이 2011년 11월 14일까지 두 달이 연장이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녹음하는 시점이 9월 14일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두 달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신 자리에서 어, 사용하는 방법쯤 그 이용권 등록을 설명드렸으니. 어, 국가별 공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눌러봐 주시면 매직싱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노래방 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시는 것처럼 팝, 필리핀, 스페인, 베트남, 일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독일, 어, 타일랜드니까 태국이죠. 러시아, 터키, 몽골까지 또 어,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찬송과 복음성과 찬물과 동요, 뭐팻뮤직 다양한 곡들 대략 한 300만 30만 곡 이상의 곡들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베트남 가족이 있으신거나 친구분이 계신다 그러면 베트남 또 필리핀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걸 사용하셔서 노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는 한글로 돼 있죠. 한국어로 기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어,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말로 된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이 내용이 베트남 말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양한 기능들인데 기능들은 참추후에 다른 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우시고요. 노래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유효 기간은 11월 14일까지 들어놨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왼쪽 첫 번째 것은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의 순위가 이렇게 어~ 나오는 것이고요. 뉴는 새로 업데이트 매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새로 업데이트된 노래고요. 기본으로 여기는 노래를 검색하는 화면이고, 요 별표는 즐겨찾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하고 즐겨찾기를 눌러놓으면 F1, F2, F3 이런 식으로 어, 뱅크를 여러 개를 통해서 노 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를 선택을 한후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약곡으로 등록이 됩니다. 또 어 매직싱 어플은 어매직싱 이나 어 저희 미라클과 같은 제품들과 유선으로 억수 연결 시 녹음을 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단 녹음한 것을 다른 곳을 배포하는 것은 현재 저작권 문제로 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검색한 곳에서 원하는 노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여 여 보시게 되면 안동역에서 라는 노래를 누른 것이 쭉 나오죠. 어, 첫 번째 것은 가수 진성의 안동역에서 원곡이고요. 두 번째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을 위한 연주곡으로 편곡된 겁니다. 밑에 테너색, 어, 알토, 어, 어, 알토색 어떤 알토 이것은 강헌구 색소폰이스트가 안동역에서 색소폰에 가장 적합하게 편곡을 해놓은 악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발라드 개념의 진성의 안동역도 나오겠죠. 이처럼 여기에서 원하는 제목을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방금 전에 가수가 진성이었죠. 어, 이번에는 뭐 나훈아 노래를 찾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나훈 어, 눌러보니까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인데 여기 총 209곡이 지금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어, 매직싱 안에서 랭킹 22, 60위다 고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으로 노래를 찾으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어루,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하는 걸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검색하는 게 조금 서투르 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가장 좋은 게요 음성 검색 개념입니다. 요 음성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나훈아 보이시는 것처럼 나후나가 부른 노래들이 다 검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안동역에서 예,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이 되죠. 어, 음성검색은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음성검색을 어르신들께 응. 사용하시게 도와드리면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조용필 네, 조용피리불은 모든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성검색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어, 제목을 검색해 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자, 이번에는 안동역에서 네, 음성 검색을 사용하셔서 안동역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음성 검색이 되시게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역에서 라는 노래를 선택하신 후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해당 노래가 이렇게 재생이 되게 되죠. 자, 점프로는 간주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남자 노래고 이 원곡은 시션마이너라는 키로 연주가 되는 거고 템포는 1 3 4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이 위에 높은음 자리표를 눌러 주시게 되면 악보가 나와요. 악보가 나오는 기능이 되는게 특징입니다. 전 세계 어떤 노래방 앱도 노래방과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나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하시는 분은 좀더 자세한 것은 따로 어, 설명을 좀 보시고요. 드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드럼 악보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요. 드럼이 연결되어 있으면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이런 노래방 기능과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다. 어, 자, 그리고, 어... 어, 해당 노래를 노래 하시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 악기별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베이, 드럼을 세게 주고 싶다 베이스를 많이 주고 싶다 어, 소리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베이스 기타 소리만 나오고 드럼을 넣고요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히 맞아야겠죠 기타 피아노 브라스, 스트림 이런 식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악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악보 나오는 거 보셨죠? 만약에 본인이 알토색소폰 2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 아랫줄 악보도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기를 악보를 실행해 놓고 눌러주시면 이건 일반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베이스 기타로 나올 수도 있고, 드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좀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높은 음자리표가 두 개가 되는데, 이거는 악보를, 세 곡을 무료로 매일 쓸 수가 있는데, 한 곡을 썼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노래를 찾는 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듣다가 이걸 좋아하신다 그럼 여기 보시면 더, 어, 별표 앞에 눌러주면 애창곡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저장할 거냐 F1에 저장, 저장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일일이 노래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즐겨찾기를 누르면 안동역에 있는 노래가 여기 뱅크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추가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 자, 이해가셨죠? 뭐 자세한 것들은 사용하시면서 좀 경험하시면 되실 거고요. 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쉽게 만들어져 있는 노래방 어플이다. 특히 오른쪽에 어, 높은 음자리표가 되어 있는 건 악보가 지원이 되는 곡들이다. 어떤 곡들은 안 되는 것들도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직싱은 매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고요. 어, 저희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와 어, 매직싱이 콜라보를 하면서 어, 현재 2019년 9월 10 어, 아마 7일이나 8일부터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두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래방 어플 쿠폰을 제공 중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꼭이 메모 위에다 쓰셔도 됩니다. 써서 가방 안에 같이 보관을 하셔라. 왜냐하면 추후에 어, 핸드폰을 바꾸거나 하셨을 때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면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와 매직싱 노래방 어플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